연비야 양치 좀 해라. 드래곤의 숨결을 얻은 거야. 아 그런 거지 어. 예 아. 저희 집이 어두워졌네. 어어, 어어. 뭐야? 뭐야? 야 자자 자자 야 자자 야 자자. 아아 아. 자자 자자. 야, 자야 돼 자야 침대, 돼. 나 침대 누가 때가냐? 내집 침대 누가 때가? 내집 침대는 누가 부쉈어요. 빨리 안 자냐? 안잘것면 나가라. 왔다. 안잘면 나가라 좋게 말할 때 나가라 내집 침대 누가 부숴다고 아 나가라 못뭐 자면은 아 나가라. 좋게 말할 때 나가라 아 죽었다 큰일났다 아니 근데 사람하고 웃지마 야 근데 한팬한 한편, 팬이 진짜 죽었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잠깐만 왜안 자죠 왜안 자죠 빨리 자요 주세요. <웃음> 나, 나 펜터한테 맞아요 빨리 자줘 싸인 서자 다이아 불러놨다 형 패스할게요 뭐가? 안돼안돼안돼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너돌았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다 야! 아이씨! 야, 야, 나, 아나 눈코입 짜부당했어 나, 나 눈코입.. 아에 눈코입 아, 아, 아, 아, 나 중력 완벽하게 파악했어 인정? 아나 눈코입 짜부당했어 방금 그럼 코가 2cm 늘어났네요 코 넓이가 연비야 네? 나한테 방법이 생각났다 요거를 내가 캘게 여기 구멍 보여? 여기다가 상자를 하나 설치해줘 응? 아 여기다가? 응 음, 상자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반 블럭 어? 안 열리는데? <웃음> 이렇게 설치하니까 안 열리지 마! 그만 드지라! 너 혹시 그.. 중력이란 걸 모르니? <웃음> 아! <그만. 웃음> 모르는 건나였고야이 할아버지 누가 모셔왔어? 블록? 그 갈색 셀커 상자를 좀 치워줄 수 없을까요? 저도 지금 치우고 싶긴 한데 네 아. 제가 설치한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설치된게좀 많아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? 일단 기다려봐 내가 여기다가 연비야나 여기 블럭 엄청 넣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윗집에서 넘어온 블럭 여기다 다 넣을게 감사합니다 한펜아 네 한번 들어와 봐 네? 어디로요? 우리 집으로 아니 발 디딜 데가 없는데? 여기 왼쪽에 벽을 설치해 주셔야 돼 누나 아 왼쪽 벽을 설치해야 돼? 네 해? 왼쪽 벽 여기 봐봐 아. 연비야 그니까 러너 뒤통수 쪽 벽을 설치해야 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아 해. 저쪽 벽을 설치해 주자 음... <웃음> 옆에 누구였냐? 하, 안 된다 했지? <웃음> 옆에... <웃음> 안 된다 했잖아 야 이게 훈훈하다 어, 연비한테 이어지는 이런 희망의 손길들 루이오 뚱kie. 아예 블럭이 연비 언니한테 가고 있어. 데코레이션용 깃발들 들어갔어. 아 필요 없는데. <웃음> 저 진짜 실망한 건데. 아그 도움 받는 주제에 그건 좀 주제. <웃음> 뭐, 도움 받는데 호브로가 있으면 안 되나? 호브로가 그 어? 뭐 있으면 좀 건방지긴 해. 건방지다 오늘 누가 열어라. <웃음> 한편아 이건왜설치한 거야? 이거 뜨길래 넌 있으면 다 설치할 거니? <웃음> 아니 인벤 e 리 있길래 궁금해서 connie? An 뭐안 나오. n t o r y killer, 할아버지. 어우, e z o Gungumezo. Oh, you bought down? o 어디로... 오디, 문으로요? 어, 문으로 문으로 이제 될 거야 케빈님 이거 보세요 어? 케빈님 여기 보세요 문으로 와봐, 문 어? 이게 될 거라는데 <웃음> 한번 해보실래요? <웃음> 이게 뭐... 저는 감이 안 잡히거든요? 뭐가 된다는지? 연비야, 너 혹시 그 높이의 개념을 모르니? <웃음>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? 봐봐 간다, 형나 간다 열어줘 음. 오, 왔네. 네. 그래. 어 왔네! 그래 어딱그 정도 오, 응. 이제 어떻게 가요? 이제? <웃음> 너 여기 살아야 돼요 높이지 지금 너가? 오그 높이 아그 높이야? 오케이 네. 와형 봤다 나는 <웃음> 오, 추악한 범모습으로 <본> 봤다 <웃음> 와나 진짜 정이 싹 사라지네 아이, 어? 놀리려고 한거 아니야. 아 놀리려고 한거 아니야 아형 알고 있었지? 그럼 모를라고 한거지 형 근데 아까 이 악물고 설치하던데 <웃음> 입이 왜 모여 있었던거야? <웃음> 아 누나 저형 이상해 어? 알아서 잘해봐 뭘 잘해봐? 나 누가 누구 때문에 왔는데? <웃음> 아니 어차피 그 방향으로 안간다니까 이건 너와 나의 중력이지 진짜 실제 중력은 저쪽으로 간다고 넌 끝났어 그러면 <웃음> <아니야>. <웃음> 홈태나! 예 쉬운 방법이 있잖아 누나 진짜 미워 <웃음> 아 귀여워! 순간 되게 귀여웠어 보내드렸습니다. 누나 진짜 미워 귀여웠어 너 일부러 20대 여성분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런 대사를 친거지? 어어.. 예 <웃음> 갑자기 여기서 인정을 한다고? <웃음> 형 어떻게 훔쳐질만 했나요? 음. 어, 난 약간 좀 호소력 있었다 생각해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연비한테 물어봐야지 안 빼나 그런거 <웃음> <웃음> 20대 여성분이라고요, 빗솔님 <웃음> 오, 살고 싶지가 않구나 <웃음> <웃음> 케빈님! 네 고양이 좋아하시는 거 같아서 고양이 한 마리 보내드렸어요 어, 우리 집 지금 동물농장이야 그거. <웃음> <수고. 웃음> 함부로 막 보내는 건그 유기 아닌가요? 아 <웃음> 유기라뇨 범죄 같은데 네, 그래, 드루이드 대표로서 어? 어, 어? 코리안 드루이드 대표 2D의 말을 들어 아니 네, 케빈님 죄송한데요 네. 이 집은 왜 맨날 올 때마다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쌓여있어요? <웃음> 저기 <제> 맞은편 <웃음> 종력이신 분이 그냥 <웃음> 그 헤비 트래쉬 스로워야 <웃음> <웃음> 아니, 분명히 빈 인벤토리로 왔는데 지금 꽉 찼어. 그래. 지금 헤비 트래쉬 스로워야. 아 이게 <웃음> 판유리. 이, 판유리 이, 주시면은 빚드립니다. 끝까지 자기 말만 해. 어? 지, 지 말만 하네. 재민이야 <웃음> <웃음> 아, 판유리 달라고요. 아니, 쓰레기 이거 제대로 안 칠자 밀어버립니다. 자꾸 제일 앞에 떨어지는데. 어. 나, 나도 뭐가 이게... 자꾸 떨어져. 이게 지금 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집에 쓰레기를 던져놨으면 치울 생각을 해야지요. 일단은 저는 경고했어요. 또 쌓이는 거 보이면 바로 그냥 다 불질러버립니다. 어 아, 됐다. 케빈 형 집까지 아. 이제 나왔어. 요렇게 딱안 아, 거슬리게. 그렇죠? 어허 어허. 요렇게 싹 돌아서. 어허. 요렇게 또한 번씩 싹 돌아서. 시만요렇게로 <웃음> <웃음> <잠깐만. 웃음> 다시 와봐. 다시 와봐. 이렇게, 어, 공학적이야. 이렇게. 공학적이야. 이렇게 가서 딱 이렇게 상대방 아무도 건드리지 않게 이렇게 싹와 우와, 우와 깔끔해 깔끔 딱 이게 바로 이 과지 그러면은 너가 연비네 갈땐 내가 연비네 갈때 이렇게 싹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 바퀴 또 돌아서 <웃음> 이렇게 와서 여기 오면은 연비네야 아 그래 오어 여기랑 나랑 연비의 접점 아, 여기가 오뭐 그, 그, 배 타고 뭐 가는데? 이 배신자야 <웃음> 배신자 근데 배 타고 떨어지다가 배 내려서 떨어졌어 뒷담 하지 마라 앞담이다 어, 망원경. 망원경 뭐야 예, 예. 우클릭 오른쪽 볼에 여드름 하나랑 어, 건날게 줄라 했는데 안 줘야겠다 어, 취소, 취소, 취소 여드려, 여드름이 아니라 미인점이었네? <웃음> 나이 나이도 나이도 나이도 이도나이이이이이도 나이도 나이도 나이도 나이도 나이도 나이도 나이이이이이도나아도아이이이이이이 저형 절대 못하 일단은. <웃음> <웃음> 내가 해봤거든. <웃음> 아민님 왼쪽 귀에 왕건이. 아니 아니면 아닙니다 왕건이. 어 아홀로트 혹시 버릴까요? 어예예예 예. 예? 상자에 예. <웃음> 예? 넣어주세요. 넣었어요. 어떠 쓰게? 저희 집에 수족관 있어요. 아 <웃음> <웃음> 수족관까지 있어? 음... 어, 한 편은 어디 그 무너지는 소리 안 들려? 혜빈이 아... 형, 억장 무너지는 소리 <웃음> 야. 아울러틀, 아울러틀이 연어 먹었는데 한 편은... 어, 연어... 연어... 아, 이거 먹이 훈련 필요하네. 오배고팡덕한 <웃음> <배운> 자식이 있다. <웃음> 도보 먹었네? 보고도 죽었어. 그거 어, 배가 볼록하더어 전지 볼록. 진짜. 연비야 연비야. 응?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식으로 다리를, 아 누가 메트로 넘겨놨냐 이거. <웃음> <웃음> 이런 식으로 다리를 놔주면 우리 집으로 올수 있어 연비더가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야비소라아 있어봐 내가 조금만 쓸게 조금만. 아니 집 반파시켜놨어 내 집을 야 이걸로 반파라 하면은 너무 너 반파지 이게 어딜 봐서 반파야 반농갈라나 돌을 음. 넘었잖아 지금 네가저 <웃음> 남편이가 넘었고 연비야 근데 미안한데 너가 우리 집 집에서 혹시 음식물 쓰레기 키우세요? 그거.. 라미네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, 어떻게 좀 해봐요 저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저 아니, 가루 날리는 거아 무슨 포자 가루가.. 아 그리고 이거 하드.. 이거 뭐.. 뭐야 이게 왜.. 아이 집이 쓰레기장이네 그냥 포자부터 해가지고 <웃음> 지금 우리.. 신성하게 이렇게 우리 버려진 동물들, 어? 키우는 우리 이런 착한 집에다가 지금 뭐하시는 거 말을 너무 니 능력 없이 막 이렇게 버려진 동물 다 없이. 키우면은 그런 게더 아주 그냥 애들한테 나쁜 짓이에요. 그렇긴 하지. 맞긴 해? <웃음> 저희 근데 막 키우지 않아요. 저희 잘 키우고 있어요. 아니 맞아요. 지금 집에서 이거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이 향기예요. 꽃향기예요. 네, 예, 가습, 가습기이습기에마운틴도 잘못 넣어서 네, 이거. <웃음> 이렇게 된 거라고요. 어허 <웃음> 혹시 물 대신에 마운틴 뷰 마시고 <웃음> 네 가습기에 입 벌리고 있으면 은 그렇게 맛있어요 <웃음> 이거 안 돼요 저희 이제 북극곰 나오려고 그래요 이거. <웃음> 알았어 알어야 <웃음> 일단 얘만 희생시켜봐 라마? 아니면 아니면 여기다가 문 설치할 수 없나? <웃음> 나한테 침 뱉잖아 이 건방진 음. 여기 문 내가 떨어뜨릴 때가 여기 문 설치해봐봐 오, 됐다 <웃음> 어. 나 이쪽으로 오를 수 있어 근데 연비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북극곰의 관문을 넘어야 돼. 너 잘못하면은 북극곰한테 싸대기 한대 맞고 들어와야 되거든. 싸워서 이기면 들어올 수 있어. 요 <웃음> <웃음> 그게 뭐야? 차라리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줄까요? 우리 그러니까 공간을 조금 포기하고. 올수 있게 만들어가야 될것 같은데. 음. 네. 거기다 설치하면 이거를 네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로 리 나왔다. 그러면은. 어, 아시, 어이씨... 약간 계단을, 아, 우리 천장 쪽으로, 그래. 아, 이 이모, 이모 부를까요? <웃음> 이모, 이모 무슨? 희상이 두렵지 않구나. 살미, <웃음> 살미 <웃음> 음, 삶이... <삶이> 지금까지 편했지. <웃음> 에이 또래. 야 이렇게 해서, 랜비야 지금 문 열고 나와봐. 오케이. 음. 그렇지 계단 오. 그쪽 말고 이쪽, 이쪽 오른쪽,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계단 내려가 내려가 여기 여기 나있는방향쪽 뒷소리 있는 방향으로 내려가 내려가 쭉 내려가 쭉 내려가 그래서 돌아 뒤로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집어 어? 저기 우리 사육사를 그렇게 <웃음> 매질을 하고 가면 어떡해 왜? 매질 아니야 어? 어? 엉덩이에 어, 멍 드셨는데? <웃음> <웃음> 태육사 님. 어, 우리 집도 한번 들어와 볼래? 어, 그럴까? 그럼 <웃음> 어... 가면 뭐 나와요? <웃음> 아, 그러면 그 저거 어, 그거 그거 많이 만들어 줘. 와 <웃음> <웃음> 늦었어.